아무튼 뭐, 아, 뭐 아, 1분, 2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숨을 안 쉰다고 죽진 않나 음. 2분 동안 안신다고 그랬죠. 세포가 조금씩 죽어가지고. 뇌세포에 어? 약간 아? 영향을 주고. 방청에서 그랬잖아요. 2분 동안 아, 수면. 아니, 그럴 사람들이 어. 있어. 그럴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아니, 2, 2분 동안, 동안. 동안 수면. 있어요. <웃음> 전에 오셨던 남양주에서 오신 양도. 사람 안 죽어요? 아, 그니까 그게 많다는데. 그게 이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있을 때는 대사가 활발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지만 잘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60-70%만 있어도 이게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살아야 는 거죠 제 친구 아버지도 주무시다 보호하셨 그러니까 어. 네.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주무시다가 이오! 아 주무시다가? 네. <웃음> 제 후배가 30대 중반에 혼자 자취하다가 그러니까 동생이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안받으니까 집에 가서 자다가 죽었죠. 순간인데 그러니까 걔가 살이 막 이렇게 음. 아 숨이 모으그 거북이, 아그 네. 카페 거북이,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김영곤? 김영곤이 지금에, 김영곤은 사우나에서 죽었는데? 사우나 경제로 갔잖아. 네. 그 신근경색이 일어나는 음. 이유들이 보면 이 계속적으로 그 혈관 자다가 신근경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다른 게 아니고 네. 혈관에 저 이렇게 그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심 심장 근육이 갑자기 어, 여기가 그 수도관을 생각해 보면 수도관에 찌꺼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거를 확 때린다거나 뭔가 충격이 가해지면 거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풀각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자다가 갑자기 혈관운동이막 그 급격하게 왔다갔다 할때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잘못하면 그큰 구멍을 막으면 이제 가는 거고 작은 구멍을 막으면 이제 그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이 혈전 혈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게 좀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다가 생겨버리면 내가 감지를 못하고 옆사람도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그게 뇌로 가면 뇌경색이고